<웃음> 탱탱이에요 <웃음> 60이에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비입니다 최근 추워진 겨울 날씨로 인해서 피부가 좀 쩍쩍 갈라지거나 건조해지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속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에스너브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호바1 0 9일과 아토 참보리 크림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집에서 할수 있는 데일리 케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품 천천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라마이드 아토 청보리 크림은 초민감성 피부이신 분, 아주 순한 크림을 찾고 계시거나 건조해서 피부가 자주 간지러우신 분, 혹은 깊은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크림 자체에 묵직한 게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흡수가 잘 되는 타입이더라고요. 12가지 인체 적용 시험으로 고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하이포 알러제닉 테스트로부터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유소화를 대상으로 임상들까지 요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안정성과 고효능 입증으로 에센허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조하신 편인데 이 크림을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바로 다음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호호바 100 오일은 건조한 계절에 확실한 보습 효과를 원하시거나 지성피부이지만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 보습제품을 써도 화장이 들 뜨시는 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모공케어가 필요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100% 오일이지만 과도하게 번들거리거나 끈적임이 없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성 피부인데 속건조가 고민이어서 이 제품을 잘 사용을 했거든요. 제품이 겉돌지 않고 빠르게 스며드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엄마는 크림을 사용하고 조금 더 건조한 부위에 오일을 사용해줬어요. 화학적으로 정제 과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호호바를 열을 가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씨앗을 압착해서 오일을 짜내는 방식으로 고유의 영양성분을 그대로 살린 걸 느낄 수 있어요. 호호바 오일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큐티클이 일어난 손톱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푸석한 모발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코 모공 관리할 때 클렌징 오일에다가 한 3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모공 케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